떠나가면 안 돼요 멀어지면 안 돼요 하루만 하루만 하루만 내게 더 머물러요 사랑하면 할수록 나 아파요 그대 꿈속이 그리워요 슬쩍 바람처럼 짧았던 인연이라도난 후회하지 않아요 황홀한 가시처럼 내 안에 깊숙이 박혀 자꾸 날 나쁘게 하네요 하룻밤 꿈처럼 들려요 나를 떠나가면 안돼요 버리시면 안돼요 하루만 하루만 하루만 내게 더 머물러요 사랑하자 할수록 나 아파요 그대 꿈속이 그리워요 떠나가면 안 돼요 멀지면안데요 하루만 하루만 하루만 내게 더 머물러요 사랑하면 할수록 나 아파요 다시 한번만 하